하스를야다 <웃음> 같이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많이 또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. Blood and t e e what's the matter? Go, go, m on, n l n g s n g n g t s s t e 이고 <웃음> 하나, 둘, 셋! <웃음> <웃음> 야야야! 신이서 땅에 이거 주인 아아 백경씨여유로워 보시네요. 아 네. 네. 오, 이쁜데요 맘에 들어요? 에 들어요. 요마음때요 맘에 드세요? <웃음> 입니다